그래서 당신을 짝사랑하는 여자 후배들이 많았던 거예요 남자 후배들이랑 당신은 몰랐죠? 다한 사람들 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놀람> 아다 사귈걸 미치.. <웃음> <웃음> 어? 저는 그냥 모든 남자가 <웃음> 날좋아한다 생각해요 <웃음> 아, 그래요? 긍정적인 편이네요, 되게?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는 되게 착각을 많이 해. 너가 만약에 나를 보고 지금 웃잖아? 어. 아 씨, 나 좋아하네? 미치겠다. 아, 저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어, 아닌데? 나 진짜 너안 좋아해! 라고 하잖아? 그럼 그냥,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끄러워서? 알지 않을까? 티를 많이 낸다면? 티안 내면 난 모르겠지 사소한 거 있잖아요 뭐 유진이가 어디를 앉으려고 해요 의자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뭐 세심하게 뭐 털어준다든지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거를 조금 티를 내는 거로 약간 조금 네, 어필을 하곤 하죠 좋아한다고 말해요 티 내는 거죠 그게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챙겨주지도 않고 갑자기 나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은 진짜 어이없어서 사귈 만하겠어요 이 새끼 뭐지 싶으면서 사귀겠죠? 지금 저희가 네컴바나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자 A가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좋았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맞혀 주시오. 됩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1번 A야 너 이상형이 뭐야? 난 착한 여자가 좋더라. 야 여자 3이 착하지 않냐? A가 여자 3이 착하긴 하지. 어? 애매한데? 야 수학 숙제 다했냐 B가 얘기하고요? 헐안 했는데 망했다. 2번이 그러죠. 4번 수학 노트 A가 주죠. 수업 2분 전에. 잠깐만 근데... A가 누굴 좋아하는지? 이가 좋아하는 거지? 요즘 학생들의 썸씽은 이런가요? 망상 아니에요? A는 2번을 좋아하네. 아, 아니 전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A가 A 이미 착한 여자를 좋다고 했어요. 여자 착하지 않냐? 이래서 야 A가 얘 좋아하는데 이러면 부끄럽거든요 또 음. 그런 상황이안 벌어지게 하는 많대요 A야 너 이상형이 뭐야? 나 착한 여자가 좋더라 A가 착한 여자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C에서 야여람이 착하지 않냐? 3번이?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A가 여람이 착하긴 하지 저 포인트에서 이제 3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 대놓고 일단 어떤 여자가 좋더라 이거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 저렇게 막수상을때 그냥 딱 주는 그런 느낌이랑 좋아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 챙겨주긴 음. 하는데 우정으로 준 느낌? 아니 근데 이런 이야기는 어, 친구들끼리 정말? 숙제 아래 가지고 숙제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인가? 이런 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성인으로 바꿔보면 카드를 주는 거 같아 신혼카드? 어. 저기선 내가 왜이 3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어. 착. 착하긴 하지라는 말투가 아 뭔가 애는 착해!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아 맞네. 남자는 시간과 노력과 돈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하고 좋아하지 않아사람에게 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걸 기억했다는 거야. 그래서 챙겨준 거야. 네. 어떻게 하면 어필 포인트라고 할수 있지. 아, 맞네! 또 있다고? 스킨십하고 있나? 몰래? 어, 사은 착하긴 하지. 질투발? 어 야, 진짜 어려운데 이거. 야,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아니, 남자들이 티를 대놓고 잘안 내놔? 나 아! 뭔데? 아! 교복 많이 입고 있잖아. A 걸 입고 있어. 이렇게 쓰여졌네. A 교복을 리가 입고 있어. 이거, 이건 너무 빼박이잖아, 그러면. 빼박이다, 그래서 2번을 좋아하는 게 맞는군요. 맞네, 맞네. 어 설레. 벗어줘, 이거. 아, 이거? <웃음> 자, 상상으로 넘어가시죠. 술자리 1번, 문을 잡아준다. 2번, 슥 덮어주네요. 3번, A가 여자 3번한테 술을 따라줬어요. 4번, A가 여자 2번이 취하니까 챙겨줬어요. 아, 솔직히 이 정도는 선배들이라도 보통 해줘요. 술 취했으니까 물 주고 너희는 술 마실지 모르니까 물이랑 같이 마시면 좀덜 찬단다 하면서 물돈좀 주고 술도 좀 따라 주고 해야 돼요. 이래서 당신을 짝사랑하는 여자 후배들이 많았던 거예요. 남자 후배들이랑 당신은 몰랐죠?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아다 <웃음> 사귈 거요. <걸>. 예 <웃음> 아, 이거 너무 쉽다. 당신 먼저 말해봐요. 이거 2번이죠? 저도요. A가 어. 2번을 좋아해요. 일단은 물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1번은 착하게 하겠죠 2번 때문입니다. 왜냐? 슥 그러니까 덮어줘요 똑같은 치마를 입었어요 1번도 네. 치마를 입었거든요 네. 근데 2번한테만 이제 이걸 씌워준다는 것은 명백한 호감이 있는 거죠 옷은 화난데 그리고 술자리에 옆에 앉았죠 아~ 그말다 했죠 그리고 3번 여삼에게는 술을 따라줍니다 아. 상관없다 이거죠 아~ 그쵸 그냥 먹든 말든 토하든 말든 일단 드릴게요 여기서는 아 힘들면은 천천히 마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 이 정도는 뭐 대학교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저게 싫다니까 원치 않으면 이 새끼 나 좋아하나 이런다니까 그 있잖아 좋아 사람 딱 뭔가 느껴질 때 어? 이 사람이 나 좋아하나? 하면은 아니다 이 새끼가 나 좋아하나? 하면은 100% 맞아. 지금 이 새끼예요 저거는 A 새끼 3대3 미팅 1번 카페 이제 남자 A가 엄청 밝으래요 1번이랑 2번이 차에 오는 걸 막아줘요 스캔십 3번 A가 수줍게 와요 여자 1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3번이 아, 술에 취해서 술잔을 깼는데 괜찮아? 안나쳤지 내가 번. 다 끌게 오. 뭐야? 다 좋아하는데?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얘 여미샌데요 그냥? A는 1번이랑 사귀고요. 2분야도 사귀고요. 3분이라도 사귀어요. A가 바람둥이 난 거죠. 어때요? 내네 말이 맞죠? 매너가 몸에 밴 사람일 수도 있어. 2번과 4번은 그냥 매너예요. 어. 남자의 매너. 정훈이 같은 애들은 다 하고 다니는 거야. 모든 여자들이 차 지나갈 때마다 쓱 근데 쓱쓱 한다고 이거는 이건 너무했고 저는 더 오버할 것 같아요. 야야야! 야. 약간 이렇게 더오버할것 같아. 찐친이면. 저거는 살짝 오해만 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땡기지 4번도 괜찮아 안 다쳤지? 내가 다 끌게. 이런 거보다 저는 벌써 걸레질을 갖고 오죠. 아. 사실. 아니 저번에 제가 그물 먹다가 얼굴에 부은 거 기억나요? <웃음> 그때 당시 막 윤재랑 코들과 떨면서 <웃음> 괜찮아? <웃음> 하면서 물티슈로막다 당신 저렇게 똑같았어요. 이런 아. 경험에 빗대어 생각하면 저거는 그냥 맨, 친구로도 나... 할수 있고 아. 맨으로도할수 있어. 인정합니다. 아. 이 사람이 학회장인 거예요. 아 맞네. 그러니까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안 챙겨주면 욕먹으니까. 옆에 앉는 거. 옆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친하면. 이건 음. 명백한 그린 라이트. 그리고 이 시선이 교차했을 때이 발그레함. 이거는, 이거는... 말다 했죠. 말다 했죠. 예. 저 개인적으로 2번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웃음> 정리하자. A는 1번을 좋아해요. 1번한테는 스케줄 같은 걸 안에 좀 지켜주려고. 되게 머뭇머뭇해. 지켜준 남자 어때요? 짜증나는데요 할거 하고 말고말고 맞죠? 맞아요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는 어쨌든 계속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십시오 여름이라서 더워서 안 붙어 있는다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시원한 데가 계속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성분들 이 정도는 보통 기본 매너 아닐까요? 너무 쉽고요 이런 상태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다 떠보면서 가능성 있는 여자를 찾는 거예요 만약에 1번이 싫다잖아? 그럼 바로 2번 2번으로 가또 싫다해 3번 3번 가안 돼? 새로운 4번에 봐 전체적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이러지 않나 어쨌든 좋아하면 무언가 행동에서 티가 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게 되잖아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연애! 연애! 연애! <웃음> 여기까지 <웃음> 끝! 안녕! 타단!